다음 구역으로 가는 문을 열고 맵을 탈출 100호까지 도달하면 된다 어? 0번째판까지 가보죠 가자 나나 나, 라이터 샀어 라이터 오너 부자야? 응 방금 벌었어 모니가 너만 믿고 있을게 가자 너 이거 열쇠 나 가져오라고 시킨 다음에 뒤에서 놀고 있었던 거 아니지? 어? 어, 어. 아니지 <웃음> 둘다 옆에서 막 종치고 놀고 이러고 있던데? 도망가다 여기 서랍을 뒤지면 돈이 나와 좋은 호텔이구만 서랍을 뒤지면 돈이 나와 우리 라이터! 라이터 챙겨 라이터 어? 알았어 뭐? 마워 가보자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어 이쪽 이쪽 이쪽 이거 숫자도 잘 외워야 돼 지금 8번이야 어 뭐야? 잠깐 라이터 내가 켤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 저 앞에서 반짝반짝 거렸어. 저거 뭐 아니겠지, 신호? 귀신 신호 아니겠지? 뿜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가봐. 잠깐만, 에, 에저 죽었나? 잠깐만, 에, 엘사! 엘사야! 아, 있어? 아, 너왜 장난치고 그래? <웃음> 죽은 줄 알았잖아. 깜짝 도망가 있었어. 아, 너 죽은 줄 알았잖아. 이쪽이다, 이쪽, 얘들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 여기, 여기, 여기. 들어오래, 우리, 우리 보고. 내가 먼저 가라고? 어, 왜, 왜? 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바람소리 들린다, 바람소리 들려. 숨어, 숨어! 나 여기다, 여기 숨으안 되나, 혹시? 먼지 같은 거 지나갔어, 얘들아. 오, 오, 오 나가야 되다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누구 누 있어?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 와봐 어 애들 어디갔어다 애들은 어버렸어버렸어디있어디들 나는 어여들지하실 여기.. 지하어에야 <놀람> 어디야? 어디가 이거 어나 방금 귀신 만야거 어디야? 어디야? 들거 어디야? 여기 없는데? 여기 없어 저 엘사가 지금 사... 안보여 엘사야 어딨어? 어딨어? 아, 아너 살아있구나 12번 12번 12번? 알았어 공격당했어 응. 나도 한대 맞았어 g 가 계속 치고 가는데 여기 지금 14번? 여기 14번까지 왔고 16번 열쇠 찾았다 열쇠 찾 소리 들려. 애사야, 너 있지? 어. 응. 18번. 오, 이나 이나 나나나나나 나. 오, 사 애사 죽었어. 애사 <웃음> <엘사> 죽었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사왜 죽었어, <웃음> <엘사> 죽었어. <웃음> <웃음> 는데 야, 모디가 <웃음> 난 어디서 온라고간것 <울하고 웃음> 같은데? 아, 아 이거 애, 자, 모디가 나와, 갔어. <웃음> 나, 나와도 돼. 너 되게 빠르더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뭔데, 저게 뭔데, 뭔데, <웃음> <못 돼>, 저게. 아니, <웃음> 뭐야. <웃음> 아, 근데 저게 뭐야. 잠깐만. 아 저거 어떻게 피하지,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엘사가. <웃음> 우리가 문 열었을 때. 어 뭐야. 숨어 안 되겠다. 지금 아, 우리가 문 열었을 때. 저기 괴물. 저 엘사가 쳐다봐서 죽은 거 같거든? 고개 숙이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뒤로 가볼까? 뒤로... 아, 뒤로 가자고? 오! 어! 어! <웃음> 아이스~ 평가했다. 근데 피가 없어. 어, 어 나도 지금 없어. 무늬가 먼저 가봐. 나 라이터 없어. 나도 피 없어. 어, 괜찮아. 괜찮아. 너피 얼마나 있는데? 조금... 조금? 어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 들렸어. 수, 숨어야 되나? 숨을까? 혹시 모르긴 하지. 에, 어 숨어, 숨어, 숨어야 돼. 반짝이, 반짝이 어 반짝이 어 반짝이 어 반짝이 어어 뒤, 뒤, 뒤, 뒤에도 뒤 있어,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아 좋았, 가보자. 음. 종소리, 종소리, 얘들아 종소리. 어, 가자, 가자. 어 불, 불, 불 꺼진다, 불 꺼진다, 불 꺼진다. 다 숨었어? 어. 얘가 좋은... 지나가면 전등이 다 깨지네. 나안 좋은 꿈을 꿨어 얘들아. 그래주고 막 그랬어. 이뭐 없고. 열쇠 있어야 된다. 열쇠? 알았어 찾았다. 왜? 시계 소리 들리는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니지 않을까? 애사야 <웃음> 아, 어? <웃음> 뭐해? <웃음> 죽었어, 죽었어. 너 굳었는데, 어, 구, 굳었네. 왜 굳은 거야? 왜, 왜 굳은 거야? 여기 열면 안 되나? 저기 애사가 말을 잃었어. 목소리 잃었나봐. 너무 놀라가지고 목소리 잃어버렸나봐. 배터리 있다. 여기, 여기 배터리 있어. 두 번째 강의 손전등이랑 조합하면 된다는데? 종소리 종소리 종소리!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아! 나 숨었어 그래 엘사 못 숨었다 여기 나 있어 엘사 여기 얼마 안돼나 있어 내가 볼때 모닝이가 제일 빨라 안녕? 모닝이가너 숨는 거좀 빠르더라? 모닝이가 무인도가면 모닝이가 무조건 살아남을 것 같아 생존이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액자 크기가 다 다르거든? 어? 이거 액자 맞추기 같은데? 됐다. 오, 오! 오! 오! 해리포터 아, 같아. 같아 신기한데? 나 너무 억가당했어 지금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니가 응? 이거... 이거 내가 숨을 곳이야. 너 이거 탐내지 마. 여기 내가 숨을 곳 <웃음> 아... 나 여기... 어디? 내 딸이 여기... 알았어. 어, 얘들아, 여기... 여기 신기한 거 있어. 여기 봐봐. 여기 뭐지? 연회장 느낌이거든. 난내 느낌이... 느낌 싸하다고? 자물쇠 잠겨 있어. 24번 자물쇠 필요해. 얘들아, 24번 자물쇠 필요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깜빡깜빡 거려. 숨어야 숨어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얘들아 숨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나 여기 나 있어. 어? 전등 깨졌어. 어디가어디가 보디기 죽었어. <웃음> 안돼. 빨리 안, 빨리 가자 안돼 모이 아니 빨리 가자고? 우리 모딩이 두고 가자고? 빨리 가야돼 어쩔 수 없어 그래 두고 가자 사드라 시체가 돼버렸어 어.. 안돼 우리라도 살아서 가자 사실 난 그동안 모딩이를진투했어 아니, 이참에 아니, 잘 됐어 앞으로 모딩이사부랍은내사부랍이야 어. 어? 라이터다 어? 이거 내가 먹었으면 안되는데 어떻게 버리지? 어 어떻게 버리지? 괜찮아 너가 앞장서 너가 라이터 먹었으니까 너가 앞장서. 오. 내가 잘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소리 들렸어. 아니야 소리 들렸어. 아니야 이 소리는 괜찮아 이 소리 괜찮아. 아니야 뒤에 뭐 있었어 <웃음> 뒤에 뭐 있었어. 뭐 어, 뒤에 뭐 있잖아 파랑색. 에, 엘사야? <웃음> 어! 뭐야 이게 o good. I 아무 말이 없어 o d 아무 말이 없어 죽었나봐 아 m 안 죽었다 안죽었 am so good. I 있어 아 o good. I am so g o 하 d I am so good. I am so good. I am so g o o 아닌가? 몰라. 뭐 고요한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막 고요 요요 소리 들려 지나간 거 같애.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지나가지? 잠을 세지 않겠다. 잠을 세지 않겠어. 열쇠 찾으면 말해줘. 아 어, 여기도 잠을 세 있다. 이게 뭐야? 눈이 있네?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가짜문 아니야? 29번 문? 응. 뭐야 이거? 눈 같은 있어 뭐야 이거? 문 나빠 찾았어? 열쇠 찾았어? 아니 이쪽엔 없는데? 나무서아 이쪽에 있나보다 엘사 이쪽에 있나봐 너피 없지 지금? 어. 그러면 은 내가 열게 열쇠 찾으면 알려줘 그리고 문 가짜문이거든 하나? 새가어있는거야나문다 열었는데 아, 저... 여기도 방 있어 아 방수. 거기다 거기, 거기 나 보다 거기 하나 남은 방이다 여깄다 여깄다 아 제발 내가 내가 찾는 문이 진짜 문이기를 기도하자 이거 진짜 문 같거든? 왜냐면 아까 전에 저기서도문 열리는 소리아아 순간을... <웃음> 가짜 문이네 <해. 웃음> 아 비웃으니까 좋아? 나도 <웃음> 아, 깜짝 놀랬다고 어디로 가야 돼? 이쪽인 거 같아. 일로, 일, 이쪽 와봐. 이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인 거 같아. 여기, 여기 맞는 거 같아. 금장기 터질 거 같아. 이것도 아니면 진짜. <웃음> <웃음> 어 깜빡 깜빡였다, 깜빡였다, 깜빡였다, 깜빡였다. 전기 소리가 나는데. 딸깍 딸깍 소리 뭐지? 가자, 가자. 수만, 수만. 깜빡했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됐다, 가자, 가자. 깜빡이는 걸저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보스에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 점점 갈수록 괴물들의 눈이 많아지고 점점 많아져 눈이 먼저 가볼래? 어어어 왜왜왜왜왜 아나 가만히 멈춰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엔찮야너 .아, 살았지? 네 알았어 빨리 갈게 앞에서 만나자 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왜! 왜왜 왜. 길이 두 개야 고민하다가 오른쪽인 줄 알고 한번 틀었다가 어디로 갔어맞았으니다 <목소리> 방금 전에 뭐라 써있었는데 빛이 있는 곳이 길이라고? 빛이 있는 곳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음, 파랑빛을 따라갔어야 돼 하나 알았다 끝!